대구의 한 재건축 사업지는 본격적인 착공과 분양에 돌입하는 관리차분인가 단계를 앞두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시공사와 신탁사가 분양 일정을 미루자고 조합을 설득하면서다. 시공사는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비를 제대로 받기 힘들고 신탁사 역시 나갈 비용은 많아지는데 분양에 실패하면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조합 역시 재건축 사업 주체로서 미분양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해 고민에 빠졌다. 6.1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무덤이된 대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정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관리차분인가를 받고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만 미분양이 속출하는 현재 상황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도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기 하락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기 사이클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 인허가를 일부러 천천히 가는 것이라며 대구 사업장은 대부분 일정 조정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시공사들은 우선 일반 분양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용을 투입해 외상 공사를 진행한다. 일반 분양 돼야 분양자들이 내는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아 건설사의 공사비를 낼수 있는 구조다. 분양에 실패하면 비용만 들고 수익은 걷어들일 수가 없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주체는 조합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자고 제안해도 조합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결국 일반 분양이 팔려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며 요즘처럼 분양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는 조합을 설득해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게 최선이지만 사업 주체는 조합이라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리모델링 사업지의 경우 시공사 입찰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미뤘다. 보통 정비사업은 시공사들이 입찰 전부터 조합과 관계를 맺어가며 수주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는데 시공사들이 입찰 일정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면서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관심 있는 사업지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조합에 접촉하며 밉 작업을 하는데 입찰을 해도 아예 참여를 안 한다거나 내년으로 미루자고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시공사들은 아주 우량한 사업지를 빼고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시공사는 미분양에 대비해 공사비를 확보해둔 사업장을 선별해 수주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분양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가 전체 공사비에서 일정 수준 이상 따로 펀딩을 해둔 경우에만 사업을 수주한다며 분양이 10%만 성공하더라도 공사비는 받아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가 제인 안전한 사업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